자, 제2강에서는 그죠? 어, 물질과 전기, 전압, 전류, 그리고 저항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그 물질과 전기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자의 구조하고 보의 원자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원자는 이제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를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궤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궤도를 최외각 궤도 여기에 있는 전자를 최외각 전자 최외각 전자를 줄여서 이제 까전자로 동기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 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고 중성 장자는뭐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양성자는 양전기를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전기량과 전자의 전기량이 같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는 전자 궤도를 따라서 원자핵 주위를 회전한다고 합니다. 전자 궤도는 양자화되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양자화되어 있다는 말은 전자 궤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몇 개씩 밖에 못 들어간다 뭐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음, 하여튼 전자는 궤도가 양자화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숫자가 궤도마다 정해져 있다 정원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분광학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건 좀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사실 그 원자 속을 들여다 볼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런 장비는 없고 실험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어 안을 들여다 볼 뿐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간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원자나 전자 또는 뭐 원자가 어쨌든 간에 그 에너지를 받거나 음 내려놓을 때빛 나오거나 빛을 흡수합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빛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걸 보고 아 지금 어떤 상태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기술을 분광학 이라고 합니다. 분광은 뭐 광을 분 나눈다 그 말이죠. 그렇죠? 프리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서 비온 뒤에 보는 그 무지개 무지개도 그 비가 오면 물방울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기 중에 섞여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물방울이 하나의 프리즘 역할을 해서 태양빛을 어, 이 반사를 해가지고죠 파장별로 반사를 해서 그 빛을 나누는 현상이죠. 그게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를 그 무지개는 이제 천연 프리즘인데 인공적으로 어, 유리 종류로 이제 그 프리즘을 만들어서 빛을 분광을 할 수가 있죠. 그 CD 케이스 같은 경우, 아 CD 같은 경우에 못 쓰는 CD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무지개빛이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광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학생들 실험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빛을 방출할 때 생기는 줄무늬. 빛을 방출할 때 쓰는 줄무늬로 이 화학적 성질을 파악하는 기술이 분광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런 이제 왜냐하면 수소 원자가 전작한 개 잖아요.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 이걸 가지고 원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속을 들이다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수소원자의 에너지를 보면 그죠. 에너지준위 그러니까 높이를 보면 가장 안정적이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가 제일 낮은 게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서 제일 안쪽 궤도에 있는데 이걸 바닥상태라고 합니다. 이 바닥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그 위에 이 껍질들로 이제 하나씩 이동을 합니다. 예, 에너, 전자 궤도를 껍질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구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단계가 높아지면 이렇게 N2, N3, N4 뭐 이렇게 이제 궤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방출하고 또 원위치로 가고자 하는 성격이 항상 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하고 바닥 상태를 안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 때, 그, 마지막 바닥, 1번째, 첫 번째, 이제, 궤도, 바닥 궤도로, 어, 다른 궤도에서 이동할 때 빛을 방출하는 것을 라이만 열이라고 합니다. 라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발견했다 해서 라이만 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궤도로 이동할 때, 다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이동할 때 빛을 방출합니다. 그걸 발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만 들뜬 상태에서 얘는 1 번인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빛을 방출하는 것을 라이만 계열의 빛이라고 하고 발목 계열은 2번 상태로 전이할 때 빛을 방출하는 것 파생계열은 3번 상태로 전이할 때 빛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맨 밑에 보이는 게 여기 이제 수소 스펙트럼이죠, 그죠? 그래서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칼라로 이렇게 보게 되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칼라를 보고 화학적 성분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분광학을 사용을 해서 원자 내부를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원자가 에너지를 받거나 에너지를 내놓을 때 발생하는 빛, 빛이 빛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하죠. 그죠? 예, 어, 레이저를 조사하면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 들뜬 상태에서 바닥상태로 내려올 때 빛을 방출하는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빛을 보고 빛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빛을 보고 어, 지금 원자가 어떤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기술 그게 분광학이다 아직까지는 분광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원자 내부를볼수 있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질은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는데 양성자 하고 전자는 그전하량이 똑같죠 그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나는 플러스 하나에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습니다 질량은 또 양성자, 중성자가 크기가 같죠. 10에 마이너스 31승입니다. 전자는 좀 작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전자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K각, L각, M각 뭐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취하는 에너지 상태를 간단히 구별하기 위해서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껍질을 전자 껍질 또는 뭐각 이런 말을 씁니다. 전자각 전자계 도죠 그죠? 네, 전자계 도입니다. 그래서 원소를 원자 핵의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배열한 어 그런 표. 그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화학 원소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의 양성자 수가 화학 원소의 번호입니다. 원자에서 양성자 수는 전자 수와 같죠. 여기 원자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보는 고 수소는 1번, 네, 그러니까 뭐 양성자 수가 1이다. 그러니까 전자 수도 1이죠. 그죠. 그래서 헬륨은 2번, 리디은 3번, 뭐 나머지 다 빼고 탄소가 6번이죠. 그죠. 네, 탄소가 6번입니다. 그 다음 산소가 8번입니다.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이게 6번, 7번, 8번 정도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탄소, 질소, 산소 정도 알고 계시면. 어, 될것 같다. 나머지는 그냥 표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원자번호 1번에 전자가 한 개니까, 그죠? K 궤도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헬륨은 두 개니까, K 궤도에 두 개까지 정원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3번인데, 그죠? 두 개, 한 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K하고 L에 나눠가지고, 그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 8번인데, 그죠? 두 개, 두 개, 네 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 궤도에 6개 들어가 있고, k 궤도에 2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8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 때문에 이제 전자, 물류가 전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물질은 보통 이제 중성상태죠. 중성상태인데, 양성자하고 전자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중성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물질 내부에, 내부에 이제 체육각 전자는 조금 분리되기가 쉽습니다. 이체육각 전자, 바깥, 맨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원자 핵의 구속력을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한 경우에는 전자수가 뭐, 줄어버리겠죠. 뭐 또는 뭐 다른 데서 전자가 들어와가지고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섯 개네 개가 돼가지고 짝이 안 맞죠, 그죠 이런 어, 경우에 전기 숫자가 요 원자는 거죠. 전자가 하개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겠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이온화 그 용액에 섞었을 때, 그죠 물질을 섞어가지고 어, 이온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이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볼타 전지가 이 물은 그 황산용액에 그 구리하고 아연을 집어 넣어가지고 아연이 녹으면서 그죠 전자가 도망을 가는데 플러스극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데 바깥에서는 그죠 구리 쪽에 전선을 연결하고 아연 쪽에 전선을 연결한다면 그 사이 그 전등을 달면 불이 켜진다. 그게 볼타 전지였죠,죠. 자 대전이라고 하는 말뭐 전하라고 하는 말 전기량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건조시킨 유리막대를 명중공급으로 문지를 경우 가벼운 물체를 당기는 힘 대전 이라고 했다 대전에 의해서 이제 유리막대 명중공급이 가진 전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대전 전하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물체가 대전 되었을때 대전된 물체가 가지는 전하 양을 전기량 Q로 쓰죠 단위로 쿨롱 입니다 그래서 1쿨롱은 6 2 4곱하기 10의 18승개 전자가 갖는 전하량입니다. 한 개는 1.60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입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는 말, 그렇죠? 전하라는 말, 전기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뭐 도체하고 부도체, 뭐 이런 부도체, 절연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 크다, 전기장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도체는 전기장이 크고 도체는 전기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니꾸롬선이라든지 백금 주석, 금은 요런 것들은 도체입니다. 가장 이제 도체로서 전기가 잘 흐르는 것은 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금을 씁니다. 금을 쓰는데 금은 또 비싸죠. 그렇죠? 네, 비쌉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용적으로는 구리를 쓴다. 그다음 절연체도 있죠. 운모, 다이아몬드, 자기, 유리 이런 것들은 전기가 거의 흐르지가 안섭니다 그래서 오옴으로 따지면 10의 14승 뭐 이렇게 굉장히 커져 그죠? 10의 10승, 10의 9승이 100만이니까, 그죠? 아, 10의 6승이 100만이죠. 10의 9승은 10억입니다. 10의 10승은 100억이네요, 그죠? 100억고 엄청나게 장이 커서 거의 전류가 못 들어겠죠. 그사이에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게르마늄, 실리콘, 뭐 산화동, 셀린, 베이크라이트 이런 것들을 이 반도체로 기판으로 쓰죠. 특히 최근에 그 반도체 웨이퍼는 실리콘을 쓰죠. 근데 게르마늄을 또 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 반도체. 아무래도 전기가 실리콘보다는 게르마늄이 좀 저항이 그 작으니까 더잘 흘러서 아주 낮은 전력으로도 만 동작하는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게르마늄을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저항률. 그 전기저항은 보통 단면적에 단면적이 클수록 그죠?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이 반비례한다. 이건 비례상수죠. 그죠? 저항의 기원은 오음이다. 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은 그죠?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전자가 흘러가는 건데 이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릅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하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류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이제 양전화가 이동하는 방향이고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전류의 이름과 반대 방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기호는 I로 나타내고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을 그 단위 시간 동안에 Q 쿨롱의 전화가 이동할 때 그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다. 그래서 Q 분의 t를 암페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죠? 1 암페어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어떤 단면을 1 콜론의 전기가 이동할 때 생기는 전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작용은 발열 작용, 자기 작용, 화학 작용이 있다. 그래서 뭐 전류를 수랑기계 전기계하고 비교를 좀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심방은우심방실 그러니까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 왼쪽 심장이 이제 메인 펌프고 오른쪽 심장이 보조 펌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 펌프에서 대정맥이 나가고 그죠? 그 대정맥 그, 그 나가서 이제 그 대동맥으로 폐동맥으로 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른쪽 심장은 폐하고 관련이 있고, 왼쪽 심장은 몸 전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래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폐동맥, 폐, 대정맥, 대동맥, 회정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심방은, 그죠? 우심실에서 폐로 가서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 좌심실에서 나와가지고 몸 전체로 가가지고, 그죠? 대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폐순환과 어, 체순환이 있는데, 에, 아무래도 이제 폐순환에 관계된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오른쪽이고, 그죠? 그 체순환에 관계된 게 왼쪽이다.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전기계하고 비교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피가 흘러가는 것을 펌프 역할을 전원이 합니다. 그죠? 그 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피가 흘러갈 때그 여러 가지 압력자를 부하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굵기, 굵기를 가지고 이제 그 핏줄의 굵기, 길이 이런 걸 가지고 길면 길수록 펌프가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최순환을할 때는 펌프심이 세야 되, 되기 때문에 자신방에 들어온, 자신실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뭐이 심장 보시면 방으로 들어오고 실로, 나, 실에서 나갑니다. 피가 나갈 때는 실에서 나가고 방으로 들어온다. 실에서 나오고 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자 전류를 수환기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전위차는 그죠? 전위차 전압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전류가 A로부터 B로 흘렀다고 하면 A 전위가 B 전위보다 높다. A가 B보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 쿨롱의 전하를 일 쿨롱의 전하를 뭐 그니까 1 v 는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때 에너지가 1줄 일을 할때 전압이 그, 어, 1볼트다. 뭐 그렇게 해서 V는 Q 분의 W입니다. Q W. Q는 전하량이죠. 1쿨롱이 이동할 때그 일량을 일이 1 1줄일 때 1줄일 때1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V는 Q 분의 W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저항은 뭐 r은 s분의 l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색 띠로 저항을 표시를 하는데, 4색 방식, 5색 방식, 6색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색 방식 같은 경우에, 그죠. 처음 두 개는 왼쪽에서 그죠. 끝에서부터 칼라를 포기, 이제 좁은 쪽부터 읽어 나가는데, 이 좁은 쪽은 좀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아무래도 좁은 쪽이 있죠.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잖아요. 그니까, 좁은 쪽부터 이를 왼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색, 까망색, 요렇게, 이제, 끝에 두 개, 사색 방식은 끝에 두 개가 지수죠. 저, 저, 저, 숫자입니다. 첫째 수, 두째 수. 세 번째가, 그, 셋째 수는 꽃파는 수입니다. 지수죠. 그리고 네 번째 수는 오차입니다.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지고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밤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회색. 신색에서 0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있습니다. 0 칼라 보고 그죠? 빨강색이니까 2, 까망색이니까 0, 그래서 20 되겠죠. 그죠? 2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주황, 주황 적색 검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황, 주황 적색 검색이 있으면 주황, 주황이 이제 주황이니까 황색이잖아요. 그래서 3, 3 적색이니까. 어, 빨강이니까 0의 제곱이죠, 그렇죠? 백곱하기 삼곱하기 어, 삼십삼곱하기 0의 제곱 백이죠, 그렇죠? 삼천삼백이죠, 그죠 삼천삼백 그러니까 삼3삼 m 로미이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저항 오차가 검색이니까 검색은 일프로, 아, 오프로 장입니다. 은색은 십프로, 무색은 이십프로죠. 제 저항. 저항 오차가 작다는 것은 정밀하다는 얘기고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프로 장은 비쌉니다. 그래서 주황 주황 적색 검색으로된그 탄소 장은 3 3 0 0백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을 된다. 음, 저항의 기호는 이제 아, 아니고 이제 단위는 옴이죠. 그래서 저항을 통해 가지고 일옴의 1암페어의 전류가 일초 동안 흘러가지고 영점이사 줄의 칼로리의 열을 발생했을 경우에 이 저항을 1옴의 제항값을 가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항값이 작은 물체인 구리 경우에는 1m에 0.03옴 정도 제항값을 가지고 있고 120V 600W 토스터기에 사용되는 전연선의 제항값은약2 4다 이걸 몇뭐 계산을 어떻게 하냐 W는 이제 R분의 V제곱이죠. 그죠? 또는 R은 W분의 V제곱입니다. 그래서 R을 계산을 하면 그죠? 600분의 120V 어, 볼트1 2 0볼트 집어넣으면 24옴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W는 R분의 V제곱, R은 W분의 V제곱. 요거는 뭐, 어, W는, W는 VI니까, 그죠? V, 전압전류 곱이 1이죠, 그죠? 1이니까, 어, V는 IR을 집어넣는 거죠. V는 I 곱하기 R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I 제곱 R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써볼 수가 있고, I 대신에 V를 r 분의 V를 집어넣는 거죠. r 분의 V를 제곱하면 r 분의 V 제곱이 되겠죠, W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125옴, 100W 전구에 사용되는 텅스텐 필라멘트. 약 144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저항을 계산할 때뭐 전압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고 그이 와트 수를 알면 W분의 V 제곱하면 저항 계산이 되죠. 그죠? 자, 옴의 법칙은 뭐 V 전압이 전류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압의 세기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에 따라서 어, 전류의 변화량이 변한다. 전원을 놔두고 스위치 집어넣으면 저, 전류가 흘러가지고 부하에 불이 켜지는데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도 높다. 그런 이기죠 그래서 오의법칙입니다 그래서 V는 IR이라고 표현한다. 또는 뭐 R은 I분의 V죠. 어, 저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전류는 음. 서로 비례한다. V는 I에 비례하는데 저, 어, 저 R은 비례상수죠. 그래서 V는 IR이다. 또는 I는 알고리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력은 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V곱하기 I죠. 그렇죠? 파워 파워는 뭐 V곱하기 I입니다. 그래서 요식을 조금 전에 유도를 했습니다. P는 V곱하기 I인데, 그죠? v 대신에 ir을 집어넣고 곱하기 다시 i를 하면 i가 두 개니까 i 제곱 r이 된다. 뭐 이런 식이죠. r 분의 v 제곱은 뭐 i 분의 r 분의 i를 v는 ir이니까 그죠 v 나 ir이니까 r 분의 v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직렬회로에서는 장의 합성장은 다 더하기죠.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직렬의 연결의 경우에, 요렇게, 그죠? 2, 3,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압이 10V일 때, 전원이, 그죠? 2대3대 5로, 요렇게 나누어진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전압본배법칙이죠. 그래서, 직렬 연결은 합성장은 2 더하기 3 더하기 5해서 15. 그래서, 전압이 10볼트고 저항이 15옴이니까 전류가 1이죠, 맞죠? 그렇죠? 어, 전류는 1입니다. 1암페어가 여기 흐른다 길이 한 개니까 뭐다 똑같습니다. 전압만 이렇게 이제 부하 저항이 크게 따라서 나눠주죠. 비례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래서 이거는 뭐제강에도 숙제를 냈었나요? 음. 4옴, 7옴. 1 5밀일때 21볼트가 걸려있을 때 그죠? 어, 합성장을 계산하시오. 뭐 더하기 하면 되죠. 4, 7, 10 더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21이죠. 그죠? 21입니다. 21이니까 흘러가는 전류는 I는 R분의 V잖아요. 그죠? 어, R분의 V인데 R값이 21이고 V값이 21이니까 크기는 1암페어입니다 피합니다. 제가 좀 속도가 좀겁 느린데 삼강에서 지금 병렬은 그죠? 병렬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뒤집어서 더하고 다시 뒤집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써면서 좀 할까요?